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면눈드는 하루 괜찮았어.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.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통할 때면 익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. 널 사랑해. 영원한 지금처럼만 영원한. 싶 다고, 너를 바라보다 생각 했 어, 너를 만나 참 행복 했 어. 나이 도록 사랑 할수있었던 거, 아직 어 리고 못 자라. 무심한 말투에 서로 아플 때면 차가워진 사이가 견딜 수 없어 미안해 불안한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행복 있도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빗소리에 하나 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면 아, 생각이 많아진 너의 눈에 입 맞출 테니 우리 함께 걸어가기로 해 나를 만나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더 섬 미안해 이기적이고 주소 소중한.